네. 자 그러면은 네. 우리 아라티비 제작진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우승자를 발표를 오! 하신다고 하시네요 아, 나네 어, 네. 아 근데 총점 대기점 기준이 뭐예요 대체? 아목 아파 <웃음> 아잘 놀면 주시는 네. 건 총점 1 0 2점을 받으셨대요 100점� 와 만점이 1 0 0 점인데 만점 이상이에요 2점보적도1 그 어... 0을점났어요 제가 네 봤을 때저 리어카 리어카 맞나요 <웃음> 아 뭔가 저기 한건할것 같아요 한건할것 같아요 과연 누군지 궁금합니다 구 일팀 <웃음> 했어 진짜 내가 아, 네. <웃음> 제가, 제가 할 팀인가? <웃음> 네. 아 태극은 이제 저희 와, 가서 왕관. <웃음> 야. 봐봐. 아제가 해줄게요. 아 아유. 아잠깐만 이거 아, 이거 약간 음. 내 어, 의미탈이 나도 인정을 해주시겠다는 골든리스의 의견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아, 이거 아, 아니 뭐요? 댓글에서 술 냄새 난다고 하시네요. 아 <웃음> 저희는 아, 저희는 아, 네. 네. 저희는 네. 네. 잘못 마셔요. 아, 네. 저희 네. <웃음> 건전하기 때문에. 네. 저희는 또 이렇게 소리 질러도 다음날 라이브 아, 너무. 끝 <웃음> 때가 없죠? 문제 없습니다. <웃음> 날 파고 들어. <듬러> 자, 시간이다. 자, 시간이다. 자, 소원을 말해 봐. 소원이요? 말해봐. 소원이요? You're, you're 아, 멤버들 말고 그 따, 다른 소원 말해도 돼요? 아, 어, 뭐죠? 아, 여기 제작진 네. 분들에게 도 되고. 소원은 네. 네. 황금이죠 <봄> <봄>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랜덤. 아, 어, 아니면 좋은 거 많잖아요. 저 카메라들도 있고. 그렇 네, 뭐, 카메라. 저 하는 게 백마 하고 한. <웃음> 아니면 여기 아 스튜디오를 빌리죠. 노래방 기계. 아, 네 아, 네 아, 아, 아, 좋다, 좋다, 좋다. 아 노래방 기계 우리 사오기도 있구나. 아니면 해치백. 아 네, 해치백? 네. 고민해봤는데 어 또. 해치. <웃음> <웃음> 다시 한번 출연. <웃음> 네, 다시 한번 저희 골든 차일드가 출연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아아아아 네. 자, 어어 사실, 어 사실 이렇게까지 저희가 이렇게. 신나게 놀아본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. 다 함께 이렇게 아라TV에서 함께하는 어, 이 시간에 굉장히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아네 시즌에서 저희 골든차일드 아라TV 영상 많이 클릭해 주시고요 네네. 앞으로도 저희 골든차일드도 많은 사랑 어,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한번 그럼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? 야, 네. 네. 자, 제가 아라TV는 아이돌의 하면 이래요 예. 아라TV는 아이돌의 사랑이다 사랑 우리 2차 어디 갈까? 자, 우리 아, 집가서 <California> 야, 야, 소수정이 하자 s i f you will be e If you will be a <Mehrformul dominant> e <megap> 베리 a 리스마 s h o i o o m i m a 안녕! 안녕!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! 메리 크리스마스!